안녕하세요. 어, 저는 메시코리아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유정범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회사는 사실 이제 한국에서 회사명보다는 저희 서비스명으로 좀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부릉이라고 하는 초록색 오토바이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저희가 직접 오토바이를 운영하는 대수는 한 3,000대, 4,000대 정도 되고요. 저희가 앱을 깔아서 기사들이 자유롭게 출퇴근하면서 어, 일을 할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10만 건 가량을 저희가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민이나 요기요나 아니면 네이버나 카카오로 음식 주문을 할수 있지만 그 오는 그런 물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고요. 롯데마트에서 뭐 근거리 배송을 시키시면 저희가 하기도 하고, 이마트에서 근거리 이제 지점 배송을 시키면 또 저희 부릉이 가서 배송을 하기도 합니다. 네, 초록색 어, 오토바이 아니면 초록색 차량을 보시면은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창업 계기는 사실 좀 남들이랑 많이 좀 다른데요. 저는 이제 2011년도에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다 돌아가셨어요 어, 좀 미국에 오래 살다가 일도 이제 미국에서 워스트리트에서 일을 하다가 어, 아버지가 암투병하는 마지막 3개월 같이 보내려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가 아버지가 살고자 하는 방향을 좀 정해주셨고 그 방향으로 좀잘 살아보고자 시작을 했었는데 어, 창업을 시작한 계기랑 이 현재가 잘 맞기는 힘든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일원의 가치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하는 저희 기업 슬로건이 있는데 그 얘기를 좀 저희가 그 물류에 좀 적용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물류는 현재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나중에 가져가고 가장 또 돈을 떼이기도 쉽고 되게 취약한 구조로 돼 있어요. 항상 돈은 소비자한테 택배한테 바로 가겠지만 그 택배사는 뿌리다 뿌리다 보면 기사들은 항상 나중에 가져가고 또그 금액도 사실 지켜지기가 쉽지 않고요. 어, IT 기술이 할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잡아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이해관계가 많은 것들을 줄여주자라는 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 배송이 가장 빨리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식 배송은 택배화되 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큰 업체들이 없었고 식자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시킵니다 하지만 음식은 한 일주일에 보면 한, 사, 한 고객이 다섯 번씩 시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쪽 수요를 잘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구조화해서 차곡차곡 올리다 보면 언젠가는 전체 물류를 저희가 다 올바르게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과정은 굉장히 많이 험난하고, 또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고. 또 오늘 이제 저희가 일 십만 건 이제 넘은 셀러브레이션 팔리 같은 거를 했는데, 전사에서. 되게 많은 것들이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두 개만 좀 소개를 드리면 어 저희가 초창기에는 더 많은 큰 꿈이 있어서 어떤 꿈을 꿨냐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던 애플리케이션이 있었어요 부탁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일을 로빈훗처럼 어, 상위 10%의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많은 돈을 받아서 이제 하위 10%에 있는 기사들한테 뿌려주는 일종의 소셜벤처 같은 일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아주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상위 10%에 있는 사람도 이제 배달비라는 것들을 돈을 안 내려고 했었어요. 어, 초기 한 2, 3년 동안 저희가 투자금이랑 제 개인 자금이랑 해서 한 26억 정도를 날려먹고 연봉이 한 2천만 원 수준이었고요. 2만 불 받으면서 되게 한 3년 이렇게 버텼는데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다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 전체 직원 30명 중에 한 18명에 달하는 그 비즈니스 사이드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탈을 했어요. 첫 주에는 한 2명이 떠나요. 2명이 떠나면 나머지가 무, 뭉쳐서 이런 이제 얘기를 하죠. 아저 2명은 내가 여태까지 한 2년을 연봉을 안 밀렸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 보니까 회사에 로열티가 없구나 두 번째 주가 되면 눈치를 보다가 한 다섯 명이 떠나요 다섯 명이 떠날 때는 조금 시리어스해져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을 보면 은 뭉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 비슷한 얘기였는데 부양해야될 아기나 이제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제 잘라달라 회사가 먼저 이렇게 파이어를 하면 은 국가에서 보조금이 이렇게 3개월 동안 나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창업 멤버들이랑 모여서 저희가 살고자 하는 방향을 너무 많이 저희가 심취해서 남의 인생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든다는 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이제 회사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제가 되게 운이 좋게 5년 전에 어, 정말 좋은 멘토분을 만났습니다. 휴맥스의 변대규 회장님이란 분을 받, 만났는데 제가 열심히 회사 설명을 드렸더니 어,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은 회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은 너무나 큰 일이라서 이런 사회 구조를 바꾼다는 라 일은 기업가가 할 일이 아니라 NGO나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거를 기업가가 하겠다는 라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 아, 그러면 기업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먼저 이익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사회에 관환을 하는 것이 기업가가 할 일이지 그때 상황을 돌이켜보면 제가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 어차피 회사를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아, 이게 내가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를 깨달은 첫 번째 계기였습니다 그때 약간의 비유를 멘토분이 해주셨는데 좀 되게 와닿아서 제그 후배들이 저한테 창업을 하다가 너무 힘들 때 찾아오면 제가 같은 얘기를 해줘요. 세상에 수많은 창업자들이 어,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데 작은 부채 하나를 들고 바람의 방향을 바꿔보겠다고 열심히 이렇게 부채질을 한대요. 99.9%가 그렇게 해서 망하는데 어, 현명한 창업자나 현명한 사업가는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내 몸을 틀어서라도 방향의 바람을 잃고 이쪽으로 종이 도담배라도 하나 띄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때 되게 많이 저는 큰 깨달음이 온것 같아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계기로 인해서 저희 회사에 굉장히 큰 DNA가 하나 생겼는데 저희 회사는 어, 현장에서 일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슬러건으로 만들어서 우문현답이라고 해서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막큰 플랜 카드도 붙여 놓고 해요. 그전까지는 저희가 스스로 내가 중심이적이었어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사회를 좋게 해 주고 내가 10%에 있는 고객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운영을 하다가 처음으로 직접 기사들 만나고 상점주분들을 직접 만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나가면 항상 욕을 많이 먹거든요. 욕을 많이 먹으면 카이스트 나오고 뭐 서울대 나오고 뭐 아이비리그 나오고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이 싫어하죠. 왜냐면은 기사 아저씨들은 이게 생계가 달렸기 때문에 어이 서비스를 얘기해 줄때 그렇게 날싸게 얘기 안 해요. 푸 많은 그런 욕설들을 이제 담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첫날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커피 한잔 하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먹었던 욕의 한열 배수를 오늘 하루 먹은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 한 명이 그랬어요 아 근데 그만큼 저 사람들한테 절실하다라는 얘기로 들려서 한번 좀 바꿔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한 여덟 명 정도? 열 명이 나가면 여덟 명 정도는 그렇게 해서 다 나가고요 회사를 남은 두 명이 회사를 변화시킵니다 어, 변화라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변화는 내가 정말 익숙하지 않은 거를 시도해보는 것 부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나 자신을 버려야 되거든요. 큰 그릇이 되고 큰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비워내는 연습을 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 과정을 같이 연습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품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만드는 것들이 저희 회사의 가장 큰 DNA가 됐고요. 그게 이제 우문현답이라고 하는 것들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 회사는 이제 프로액티비티라 그래서. 이 영어로 이제 액티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액티비티를 요구를 합니다. 저희 회사의 그 소프트웨어 프로덕트는 다른 회사랑 달라요. 예를 들어 배민이랑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덕트를 갖고 생계형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계형 프로덕트를 정말 잘 개선하고 그 안에서 기사들도 윤택한 삶을 조금이라도 영 d 베수 있고 소비자는 더 이상 안기다리 m 치킨집 아저씨는 치킨을 한 마디라도 더 팔게 하려고 러면내 일만 고수해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획하는 사람이 기획만 하겠다. 개발하는 사람이 개발만 하겠다. 뭐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만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서는 절대로 이큰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뭐 대표조차도 대표일이 경영을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제 그런 평가를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현장에 더 나가보고 더 많은 것들을 듣고 이런 회의실 안에서 회의를 하는 그런 정보들은 이미 죽은 정보라고 많이 합니다. 현장에서 바뀌는 정보들을 어떻게든 더 많이 저희가 캐치를 해서 그 안에서 뭔가 서비스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이뤄내는 일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회사가 바라는 프로액티비리라고 하는 캐치 프레이즈고요. 뭐 마윤 회장이 얘기했듯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다. 회사가 크려면 어 그런 사람들이 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시도를 해야 되냐면 회사가 줄수 있는 가치들을 저희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오는 사람들이 현대에 가지 못하고 삼성에 가지 못한 사람들만 받아서는 저희 회사가 삼성이나 현대의 발끝도 못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만의 이제 잣대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중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문현답과 프로젝트 비리를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지향하는 그런 인재의 모델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이제 큰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드리는 이제 조언을 한 마디 하자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얘기가 있듯이 좋은 경영자가 되고 더큰 회사가 되고 사회적으로 좋은 임팩트를 주는 회사를 만들려고 하면 개인 구성원 구성원의 면면과 또그 사람들의 꿈 이런 것들을 좀잘 심어주고 그게 우리 회사 안에서 꽃피울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가 많아질수록 우리나라 사회도 훨씬 더 밝아지고 선진국을 향해서 나갈 수 있,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